<웃음> <웃음> 오늘은 남의 걷기 좋은 길, 남의 바리길팔 코스 수업 놀이길을 걷습니다. 이거 천하 마을은요 바레길 7코스 종착지이며 8코스 시작과 끝 지점이고 9코스 출발지입니다. 섬 노래길은 남해에서 가장 큰 항구 이종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코스로요. 주변에 크고 작은 섬들을 조망하면서 걷게 되어 섬 노래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하 마을에서 출발해 서핑 장소로 이름난 송정 해변을 지나 해발 286m 망산을 올라갑니다. 해수면에서부터 고도 높여가므로 정상 가는길은 다소 순럿입니다 하지만 한 정상 전망대에 가려는 순간 아름다운 해안선과 크고 작은 섬들이 만들어내는 국수콕 하루나마 경관에 움들여서입고 맙니다. 이후 미조 북한과 남망산, 미조 남항을 지나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이것은요, 예, 이정표가 좀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저희들은 고군 생활훈련장 사이 길로 진입을 합니다. 송정 솔바로 해변은요, 맑은 바닷물과 솔바람 숲, 만만한 백사장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해변에 있는 서나무 숲은요, 방풍을 원래 목적으로 약 200년 전에 심었다고 하며 현재는 생태숲으로 보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른쪽은요 나중에 미조항 방향으로 나중에 돌아 나온 길입니다. 10m 인도길을 약한1 5 0 m 정도 걸은 후에 오느쪽 산길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0.6km 남왔어요다 왔어요. 다 왔어요. 계속 okay. 예, 오르막길이네요. 아 처음에 좀 오르막길의 연속입니다. 이거 지금 더세무 말할 수는 없지만요. 이곳에서. 네, 예, 뒤돌아본 성정설바람 해변입니다. 정말 멋지네요. 아, 너무 어려 버렸네요빌라또 예. 아, 윤기가 났네. 잠깐 쉬었다가요, 예, 망상 정상을 향해서 예, 피치 한번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조망과위에서요 조망을 한번 보고,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온것 같습니다, 이제. 산불, 감시, 처서가 보입니다. 처서, 정상 주변은요, 이곳은 아마도 봉수대 흔적 같아요. 많은 도들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복원을 또 한다고 합니다. 아, 오늘 전망 끝내줍니다. 정상이세요? 조금만 내려오면 또 망산 전망대가 또 있습니다. 이곳 전망도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아... 따뜻한 정상에서 전망대에서 커피 한잔아 이쪽도 내리음악길도 상당히 경상길이네요 옆에 상수입들이 엄청 쩌졌는데요. 요즘 낙엽들은 썩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불나이 큰일이에요. 진짜. 많이 날라다니는데요. 질문이 그 아주 멋진 집을 또 지나갑니다. 펜시가 네, 너무 잘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냥해매 없으니까요. 표시만 좀잘 보시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해메로 펜션 식당에서 자투로 진행하시면 미려강장으로갈수 있겠습니다. 미조 북한 광장에는요, 미조 특산물인 장어, 탈치 멸치, 전복, 해상, 어징어 등의 조용물들이 지 있거든요. 자, 큰 화장실에서요, 저쪽 천놈횟집이라는데 네, 우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조항에서요, 이렇게 마을 안길을 접어들어서, 마을을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네, 예, 남망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300m입니다. 남망산인데도 약간 또 경사길 시작입니다. 전기타지점을 남겨놓고요.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경사길이네요. 남마다쉽0대시고요 여기 이전표 잘 보셔야 됩니다 옛날 이전표 보고 가시면 안 됩니다 또 전망대가 또 설치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도 우측으로 해안도로를 따라갑니다 해안도로 나오니까 뽀로로 친구들이 만겨주네요 위조 <웃음> 다래낚시터인데요 아, 저기 낚시터하고 좀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다음에 군수역 수산물 판장하고요 등대가 멋지게 보입니다. 위조항입니다. 위조항은요, 봄철에 멸치가 본격적으로 잡기 시작하면 그물로 잡은 멸치 처리로 분재해지는데요. 그 모습을 담으려는 사진 애호가들이 더 많이 온다고 하네요. 한락 마을도 지나갑니다. 이거 전자 있는 데세요? 우초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감이 상당히 멋있는데요. 타파 마을입니다. 나무가 가려 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셀리 오신 것을 엄청나게 환영을 한답니다. 저도 반가워요. 남해 베네치아 펜션을 끼고 돕니다. 좌측으로 포장된 길을 한참을 걸어오긴 하는데요. 좌측으로는 바다가 지금 계속 펼쳐있기 때문에 줄어지는 않습니다. 셀리 해수욕장이 왔는데요. 셀리 해수욕장은 해변 의 모래가 눈처럼 희다하여 썰리라 부르기 시작했다네요. You're h o l d i n o